안녕하십니까. 이천뜨리아미의한상철 팀장입니다. 아, 오늘 지금 제가 여기 뜨리아미 현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 어제까지 비가 오고 오늘 날씨가 개이면서 굉장히 날씨가 더웠죠. 오늘 많은 인부들도 와가지고 저희 뜨리아미에서 공사하느라고 진땀을 뺐는데요. 자, 지금 여기는 지금 저희 뜨리아미 단지 이제 정문 입구고요. 자, 이제 오늘 제가 보여드릴 부분은 이제 저희 뜨리아미의 지금 공사 진행 현장과 지금 단지 부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따라오시죠. 카메라 앞쪽 갔어요. 보이시는 이제 건물이 지금 입주한 세대입니다. 지금 이동 건물이고요. 그 옆에 지금 이제 3동 건물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예. 조금 전까 지금 많은 인부들께서 와가지고 공사하시다가 지금 이제 오후 이제 퇴근 시간이라 다 퇴근을 하시는 모습이고요. 예. 지금 이제 골조가 많이 올라와 있죠. 예. 이 시까지 지금 다 많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 옆에 보이시는 거는 지금 이제 3동 건물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 지금 이 단지 이제 이게 6m 폭으로 해서 양방향으로 다니는 이제 도로고요. 쭉 올라가면 이제 저희 단지가 안에서 이제 크게 퍼집니다. 그래서 총 48세대가 이제 들어오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건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보이시는 것도 이제 바로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이제 6동 건물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6 m 폭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이제 단지가 이제 양방향으로 이제 크게 퍼집니다. 얘기했다시피 지금 보이시는 이 단지의 토지 용도는 계획관리지역이에요. 그래서 건폐율이 40%가 나오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물들을 보면 지금 토지 면적에 비해서 건폐율이 크니까 건물들이 이제 1층 바닥 면적이 굉장히 크죠. 예. 그리고 저쪽에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입주 세대들 보시면저렇게 뒷마당도 이제. 울타리 그 마감에 잔디 마감으로 해가지고 이뒷마까 만들어져 있어요 앞에는 이제 자연 조망이 렇게 펼쳐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제 개방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심에서 느낄 수 없는 어떤 자연의 개방감을 저희 뜨레암에 오시면 많이 느끼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또 입주 세대를 지나서 지금, 카메라에 보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앞에 지금 이제 작업 차량 뒤쪽으로 보면 또 건물 한 동이 지금 이제 바닥 공사를 해 가지고 이제 구조가 올라가고 있죠. 지금 현재 저희가 총4 8세대 중에 25채 1단지를 이제 먼저 분양 중에 있고요. 지금 먼저 오신 분들께서 지금 앞쪽에 이렇게 조망이 잘 나오는 자리들을 먼저 입지를 선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 입주한, 이제 입주할 세대들 이제 건물들이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앞에 보이시는 땅도 지금 10동 부지인데 여기도 지금 계약에체결된 부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들어가시면 지금 옆에 공사하고 있는 집을 지나서 지금 보시면 저렇게 그 지적 분화 측량을 해가지고 지금 봉들이 꼽혀있는 모습들이 보일 겁니다. 지금 저기 이제 측량이 다 끝나있는 상태고 이제 앞으로 집들이 들어올 자리들입니다. 더운 날에도 예, 많은 인부들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고객분들의 집을 정성스럽게 짓기 위해서 요즘에 계속이 더운 날씨 속에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단지 부지가 이렇게 넓게 뻗어 있고요. 지금 이제 뒤쪽으로 보이시는 이제 부지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2단지가 들어올 이제 부지고요. 현재는 여기 앞까지 1단지가 먼저 이제 분양 중에 있습니다. 자, 이쪽 자연조망 보시면 굉장히 확 트인 개방감을 느낄 수가 있죠 네, 건너편에 보이시는 뭐 전원집단지도 보이고요 앞에 이렇게 그확 트인 자연의 개방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단지에서 바로 이제 1분 3, 차로 1분 30초 걸으면 바로 신둔도해촌역이라는 전철역이 여기 제 자리를 잡고 있죠 그래서 전철역에서 전철을 타고 판교까지 24분이면 판교로 갈 수가 있고요. 판교에서 신분당선으로 갈아타면 13분이면 강남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세권 전원주택단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좀특송물권이라고 말해도 좀 과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전원주택이라는 것 자체가 그 도심 외 지역에 들어가는 이제 주택이다 보니까 사실은 전철역이라든지 어떤 이런 교통 편리시설하고는 좀 거리가 조금 있죠. 근데 저희 뛰어다니는 일단은 전철역을 바로 옆에 끼고 있고요. 그리고 토지 용도도 일반적인 자연 녹지, 건폐율 20%에 지어지는 주택이 아니라 건폐율 40%. 그러니까 그만큼 주택에 그 지을 수 있는 허용 범위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토지의 용도도 도심 외 지역에서는 가장 이용 범위가 넓은 땅에 짓고 있는 저런 주택 단지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저희들이 하면은 뭐가 들어오냐. 설비 시스템이 상하수도는 기본으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오폐수가 정화조가 없습니다. 개별 정화조가 없이. 오페도 직수로 아파트처럼 직수로 밖으로 빠지는 설비 시스템이 완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시가스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어떤 아파트에 있는 편리성이 다 이제 저희 전원택 단지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은 이제 막 공사 중이지만 이제 여기에 건물들이 다 이쁘게 들어오고 나면 단지가 굉장히 이뻐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오셔가지고 먼저 좋은 자리 잡으신 분들은 어떤 좀 선견지명이라 그럴까? 그러니까 남들이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는 보고 이제 들어오기 전에 먼저 자리, 땅의 위치를 보고 좋다고 라 판단하신 분들이 먼저 이렇게 제일 좋은 자리, 저희 반지 안에서도 제일 좋은 자리를 먼저 입지를 선점하신 겁니다. 자 이쪽으로 마당 한번 보여드릴까요? 뒷마당. 네. 여기 지금 입주한 테인데 마당으로 한 번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당으로 들어가시면. 지금 현재 보이시는 주택은 이제 40평이 넘어가는 주택이어서 뒷마당이 적절하게 빠져있지만 만약에 30평대로 앉았을 때는 이보다 더큰 뒷마당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당에서 앞에 보이시는 그 자연뷰. 가끔씩 여기 이제 자연뷰를 보다 보면 여기 이제 백로도 날아다니고 천둥오리도 날아다니고 정말 그 도심에서 볼수 없는 어떤 그런 자연에서 주는 혜택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뒤에, 예, 배경이. 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할까? 네. <웃음> 자, 오늘 저희가, 아, 오늘 제가 이제 저희 단지 부지를 한번 영상으로 한번 싹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좋습니다. 날씨도 좋고, 이제 온, 이제 보이는 뷰가 다 초록색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을이 되면 또여 벼가 무르 익으면서 또 가을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정치를 더 없이 느낄 수가 있겠죠. 하늘도 너무 맑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렇게 자연의 개방감을 느끼면서 전철역에 끼고 있는 역세권이라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그 일단지 분양이 이제 거의 끝나간다 벌써 이제 많은 분들 이제 자리를 잡으셨고 또 입주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위에 보이시는 대표번호 1 8 0 0 0 1 4번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 전화 상담 받으시고 꼭 방문하셔가지고 좀. 바쁘시더라도 발품을 파셔가지고 한번 구경하시는게 그래도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천뜨리아미의한산차찬 팀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